네 저는 네관리한다안녕동 t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을 올리는 날이 설날이네요 가족 혹은 친척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이미 귀경길에 오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미 고속도로에 정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곳곳이 정체가 되지만 왜 정체가 되고 어디까지 정체가 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회를 해야 할지 어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같이 출발한 일행은 벌써 도착했다고 연락이 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만 알고 있긴 아까운 같이 출발해도 먼저 도착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출발지에서 같은 목적지로 각각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나보다 먼저 도착을 할수 있었을까?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첫 번째는 한국도로공사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이 서비스는 연중 무휴로 운영이 되고 고속도로에 낙하물이 있거나 또 작업 구간 등 2차 사고가 예측되는 곳 등은 실시간으로 제보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교통상항을 쉽게 받아볼 수가 있게 돼 있어. 이용 방법은 한국도로공사 대표전화 1588-2504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되는데 예를 들면 파주하고 한 칸을 띄우고 강릉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으면 되고 대략 10초에서 20초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실시간을 기준으로 예상시간, 총거리, 정체구간과 정체거리 그리고 경로정보 등 다양하게 받아볼 수가 있어 실시간 정보니까 운행 중 중간중간 정체나 사고구간에 확인이 가능하고 우회나 다른 경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지 두 번째는 네이버 어지도 혹은 카카오맵 중 자주 사용하는 앱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의 고속도로에 CCTV를 설치했는데 이 실시간 교통정보와 c c t v 영상을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 이용 방법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모두가 비슷하니까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줄게 네이버 지도의 우측 상단을 보면 사각형이 두개 겹쳐진 모양의 테마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 우측으로 쭉 메뉴가 보이고 여기서 교통정보와 CCTV를 활성화해주면 되고 지도를 보고 원하는 지역을 확대하면 도로에 빨간색은 정체, 주황색은 서행, 초록색은 원활로 교통 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지도 곳곳에는 CCTV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터치하면 현재 실시간 교통 상황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어 뿐만 아니라 현지 날씨나 사건, 사고 등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물론 이미 이용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체가 되고 피곤도 하시겠지만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새해도 바라는 것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례! 네, 관련된 수고했어 동티비요